안녕하세요. 폰더보컬입니다. 오늘은 빅사리 음이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삑사리, 음이탈이라는 것인데, 이 빅사리라는 것은 어떤 이 원리에 의해서 나는 것이냐면요. 대부분의 분들이 성대 근력이 부족해서, 성대 힘이 없어서 빅사리가 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, 성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대 힘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것입니다. 자이 너무 많은 힘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될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대 근 자체가 너무 조여서 발생되는 힘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컬을 할 때는 에너지원 자체가 호흡이 됩니다. 이 호흡이 과도하게 많아서 생겨나는 삑사리가 있는데요. 자 오늘은 후자에 대해서 다룰 건데 여성 남성을 가릴 것 없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유형이 이 과도한 에너지 호흡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믹살리 유형입니다 자이 유형은 어떻게 우리가 좀 극복을 할수 있냐 하면 날숨을 좀 제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성대 진동 패턴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뭐 스케일 훈련 같은 거할때 사실 제가 초보자들한테는 스케일 훈련을 별로 권유하진 않지만 일단 뭐 간단하게 할수 있는 연습이라고 봤을 때 스케일을 기준했을 때 보통 단모음으로 하고 있죠. 아, 에, 이, 오, 우 이런 이제 단모음으로 하고 있는데 단모음보다 이중모음으로 이 스케일 음간에 이동을 할때 훨씬 더 성대 접촉률 자체가 증가되면서 호흡에너지도 더 감소될 수 있습니다. 이 호흡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과도한 날숨으로 이어져서 성문 개방이라고 해서 성대 입구가 열려서 믹살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날숨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 날숨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단모음보다는 이중모음이 적합하다. 자 예를 들어서 아 이런 이제 이 단모음으로 스케일을 일반적으로 한다 했을 때 이중모음으로 하게 되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이런 식으로 이중모음을 쓰게 되면 성대 접촉률이나 후두 하강이 훨씬 더 단모음할 때보다는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라 것이죠. 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린 방법 꾸준히 연습하시길 바라겠고요. 연습하시다가 피드백이 필요할 경우에는 오픈 더 보컬 네이버 카페 이용하시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. 네 오늘 알려드린 이중모음 발성을 기반으로 픽사리에서 벗어나는 발성을 가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